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제가 23살때 치킨집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집에서 비비큐의 황금올리브처럼 바삭하고 맛있는 치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우선 치킨을 만들 요리 재료로 닭다리와 어, 닭다리살 두가지가 있고요 치킨가루와 식용유 그리고 사이드로 새우치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런 튀김기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뼈라인 요 라인 갖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잘라주고 요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쭉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야 먹을 때도 편하고 염지 간이 잘 돼요 우리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줄게요 살짝 조금씩만 <웃음> 염지 잘 되게 잘 두드려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일단 감으로 이렇게 자 저어주고 요러면 끝! 황금올리브처럼 좀 바삭하게 하려면 지금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. 요렇게 요거 집에서 하다가 엄마나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유의를 해주세요 일단 닭다리부터 이제 닭을 반죽물에 넣어주고, 자 튀김으로 옮겨줘요. 옮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이렇게 묻혀줘요. 다시 다시 한번 파우더를 꼼꼼하게 묻혀줍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반죽물로 입수. 자 이렇게 입술을 해서 또 반죽물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요렇게 해서 튀겨주면 됩니다 그럼 엄청 바삭해 진짜로 다 순살도 똑같이 이게 바삭해지려면 튀김가루가 약간 그 물이랑 엉켜가지고 좀 이렇게 돼야 이게 나중에 바삭바삭해지니까 튀김기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어줘야 이게 치킨이 다 잠겨야 되니까 아낌없이 식용유는 이거 아끼면 안돼 이거 다 쓰겠는데 한통? 이거 맞아? 어? 이 정도면 되나?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소리 기가 막힌다 이야 와, 와 비주얼 진짜 치킨집 비주얼 와 이거 기름 연기 이게 나중에 기름빼가 되는건데 기름빼가 <웃음> 천장에 이거 빨리 쳐다가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름이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거 천장에 나중에 누락해되거든요? 그래가지고 누락해래. 노락해 지금 환풍기를 이렇게 연기로 혼날까봐 나중에 야, 위치를 내가 잘못 배치했네, 이거. 아, 연기가 점점 더 심해지네. 한 번. 이거 큰일나, 큰일나. 천장 큰일나. 이거 지금. 야, 이거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위치를 좀 옮기도록 할게요. 이 환풍기에 맞춰서. 아, 보이시나요? 순살 치킨 기름을 털어주고 야 이거 진이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사이드로 만두랑 새우를 좀더 튀겨줄게요 사이드로 오우. 자 치킨에는 맥주죠. 맥주랑 치킨이랑 한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! 닭다리를. 찍어서. 와! 순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순살. 순살은 머스타드 소스에. 와 엄청 바삭바삭 걸려 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시간 반 걸렸거든요 1시간 반인데 어, 재료비는 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, 나는 조금 아끼고 어, 귀찮더라도 1시간 반 해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